주름이 많아서 진짜 느낌이 하나도 안 나네 나는 약간 찌릿찌개 베이비 콜라겐 시술을 오늘 정말 많이 했어요 목이 좀 주름이 많아가지고 목주름도 좀 좋아졌고 입술에 약간 잔주름이 지는 것 같아서 필러 1cc를 맞았어요 조금 도톰해졌어요 탄력있어진 느낌? 만족해요 <웃음> 눈가 쪽에도 살짝 콜라겐 했어요 약간 눈밑지방이 조금 처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주사를 했고 이부분을 시술을 좀 했어요 <웃음> 어때요? 괜찮나요? 안녕하세요 닥터설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? 10일? 아 아니다 아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베이비 콜라겐이랑 입술필러 시술을 했거든요 베이비 콜라겐은 제가 좀 가끔씩 하는 시술이긴 하긴 한데 이번엔 좀 다른 부위를 해봤어요 목주름에 한번 시술을 해봤고 목이 제가 약간 좀 너무 짜글짜글 버리고 할머니 피부 같아서 너무 좀 탄력이 떨어져서 이번에 베이비 콜라겐 시술을 해서 어 제가 지금 보는데 좀 만족도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환자분들도 좋아하셨고 저도 괜찮아진 것 같아요 5년 정도 어려진 느낌?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관자가 많이 꺼져 있어서 눈이 좀더 내려와 있었거든요 었 약간 아침이 되거나 하면은 분명히 잘 일어났는데도 이게 눈이 처지니까 약간 좀 슬퍼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왼쪽이 좀더 많이 꺼져 가지고 시술을 두 번을 받았고 오른쪽은 한 번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눈썹의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약간 관자의 대칭은 맞춰지긴 하긴 했지만 눈썹의 높이가 달라지니까 그것도 좀 너무 별로여 가지고 오른쪽에 베이비 콜라겐 시술을 한번더진행 했습니다 입술필러는 갑자기 결정하게 된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연예인 사진을 보다가 내입술이 저렇게 생겼나? 짜글짜글하고 좀 입술이 없어 보이나? 아, 입술필러의 중요성을 너무 느끼고 입술필러를 했는데 음, 좀더 생동감 있고 짜글짜글한 느낌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입술 <웃음> 볼륨을 유지하게 됐네요 저는 목주름에 베이비 콜라겐 그리고 관자랑 이마에 한 베이비 콜라겐 시술이 만족스럽고 입술 필러 또한 제가 만약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거나 하시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 만큼 만족스러운 시술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다음 시술을 할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그러면 저또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